이번에는 마루 동물원에 캥거루를 보러 왔어요. 캥거루랑 코알라 등등등등. 여기는 지금 코알라 전이니까 여기는 시간로 해서, 게다가 한가로 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저는 이따가. 마음 이거 어 안녕. 안녕하세요. o h o 캥거루인제 여기는 캥거루. 여기는 캥거루. 여기는 캥거루. 와우. 제 캥거루 보이시죠? 캥거루들. 공작 아니에요,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? <웃음> 쟤네들 봐봐 볼라덩 누워있는거 우와 얘 너무 예쁘게 생겼다 맨날 차는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소심해 쟤 너무 크다 저게 너무 요염하게 앉아있어 저거 다쳤었어, 쟤. 저를 보. 어, <웃음> 아. <쪼부. 웃음> 어 근데 이쪽은 뭐야? 저기 뭐야? 새끼. 저기 아니, 뭐 있어. 새끼가봐 새끼 아닌 것 같은데? 안에 네, 꼬리 같은 거 있잖아. 그 꼬리 아닌 것 같은데. 이건 뭐야? 잖아 진짜 강아지도처럼 참... 얘도 진짜 크다. 와, 진짜 온순하다 일어났다. 어, 아, 안녕. <웃음> <웃음> 일어났어? 어, 어, 어, 어. 어? 미 <웃음> <웃음> 여기 <웃음> 캥거루, 여기, 여기 무섭잖아. 얘는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? 캥거루야, 캥거루 커미알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, 그치, 천천히 캥거루 기다려. 여기 어우, 그치, 아이 착해 어, 잠깐, 어, 잠깐, 잠깐. 안 쌌어, 안 쌌어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에, 에, 이거 살짝 이렇게 고개 들어서, 오죽, 오죽. <웃음> 어, 다 먹었어 또?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여기 있네. 이렇게, 쳐, 이렇게, 이렇게, 쳐, 여기. 어 이제 그만. 너 어디 중전? 어디 갔지? 나 <웃음> 있어? 어, 아기다. 이 있었어. 어? 세상에. 어, 애 엄마였네. 유분이였어 아기 불러 봐 봐. 어, 그래 그 그래, 그렇게 하면 되겠다야. 어, 어, 어 잠깐. <웃음> 똥 싸면서 밥 먹네. 진짜. 어, 지금 조금 싸면서 먹고 있어. 어 저기 저기 싼거 봐봐. 아기 보여, 아기. 어? 그 아이. 어 어. 분위기 봐봐, 장난 아니야. 이거 어떻데 어떻게 되지? 안 되지. 꼬리를 봐봐. 꼬리 만져 어떻게 될것 같아? 꼬리 만져도 되나? 안 된다니까. 꼬리만좀 어떻게 돼요? 맞 잡았는데? 말하주안하더라고 얘가 어? 어? 아주 아주 여기는 어? 어? 어? 아, 아 잠깐만 이거 맞나? 아아 야얘 물었으나? <웃음> 어? 어? 잠깐만 잠깐만 이, 이걸로 줄게 자. 이거 이렇게 하면 좀더 더 사지 않을까? 이렇게 하면 어 아닐까? 이게 끝인가? 끝이구나 어? 잠깐 여기? 어 얘는 어, 무슨 진짜 로부름같 진짜 고 안녕 안녕 이 사루? 사루 타이밍 Hi my l r 이거 통을 아나 보다 아왜꼭 누워야 되냐고 거기 똥있어 어 거기 똥있다 거기 똥 어, 허벅지에 똥 세진 않겠지? 어 잠깐 잠깐 잠깐 아니야 아니야 누가 때렸어? 와 크다 개같아 <웃음> 욕이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요기야? 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귀여워 귀엽다, 아 진짜 귀엽다. 오한 어? 명씩은 어? <웃음> 무슨 둘다 진짜 귀엽대. 아이 컨텍. 안녕하세요. 자체로 식사하러 오셨나봐요. <웃음> nope. 어? Nope. 어? 이놈의 식기, 내가 아까 밥 줬지? 그치? 응? 이? 되게 쿠카블라. 와, 이쁘다. 오, 하는거 아니지? 자괴감 들고 괴로워.